아,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요고 수고, 미고수미 수고, 숨어 숨어 어디 숨어 숨을 수고, 없어 숨을 수고, 없어. 수고, 수고, 수어잠고 수고, 수고,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봉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중에서 도어즈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마켓플레이스 들어가 보려고요 도어즈 검색을 했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바로 구입을 하고 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즈 마인크래프트판 지금부터 리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갑시다 뭐야? 어, 시작이네요? 상자 열면 아 여기 열쇠 보이시죠? 아 요렇게 아우 간단하네요 그쵸? 아이템들도 뭐 있나 궁금하긴 합니다 그쵸? <목소리> 아! 아! 아! 씨! 아! 깜짝이야! 어! 어떡해! 어! 뭐야 이거 어떡해! 옷 오짱! 아! 오짱! 오짱! 아! 씨 아! 어 죄송합니다 혹시 말실수 안했죠 여러분? 아이 마크판 도어지도 이거 아 스릴이 넘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옷장인가아 이렇게 숨으면 안전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가볼게요 아우 재밌습니다! 오이 방도 진짜 묘사를 잘 해놨어요 이거 뭐야? 자, 상자 어딨냐 상자 상자 뭐? 뭔 소리야? 땡 소리 났는데? 오! 후레시오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쵸? 되게 잘 해놨다 저오 거미줄 다 아시죠? 마크 중에 마크 중에 이 거미줄 오 이거 뭐야? 부스터 같은데? 이거 부스터 같죠? 그쵸? 어스터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와! 온다! 온다! 샥! 어떨까? 야 니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아~ 또 이런 안전! 크~ 갔나? 없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자 이제 열 번째 방 갑니다 여러분. 자열 번째 방 자 10번째방 갑니다 어디로.. 가?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오 뭐야? 왜? 뭐야? 뭐? 그 무슨 소리 났어? 어 뭐야? 그무 소리 났어 여러분 뭐.. 어떡해 나는 거야? 으아 아, 뭐야? 아 진짜 얘.. 얘기를 하던가 제.. 너도 괜찮냐? 야 얘도 얘도 거미.. 여러분 얘도 거미줄에 걸리면 저게 늦게 나오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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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오. 오, 저 뭐야? 제 시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쵸? 아자, 아자, 아자,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직 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아,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미안해. 내가 널 자꾸 귀찮게 하고 열받게 하는 거 거구나. 다시안 그럴게. 근데 보통 사라지는데, 너를 왜안 사라지니? 너? 알았으니까, 왜안사라지냐 묻잖아, 내가 지금. 어, 서랍장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 아, 뭐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아, 씨 샤! 샤! 샤! 샤! 샤! 어우, 거기 심어, 있기 심어, 어떡해. 좋습니다. 오, 저기 또 있죠? 문 닫고,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제가 저 친구를 피해볼게요. 부스터를 사용해서. 야야야! 야, 야, 야, 그만 그만 야야야 웃지 마야 오호 야! 걸렸죠. 개가리가 커서 못 들어오는 사이렌 같은 녀석들아. 얘 이런 사이렌 애들야. 어! 아, 아 죄송합니다. 누나 누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망가는 클래스. 슝! 쇽. 이번에 이번에 빨리 문 열고 여기 문문 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샥샥. 어떠냐? 못 쫓아오겠죠? 그쵸? 바빠요 없죠? 음, 아니야차네요아 어, 미안해요 들어가는 클라스 큰일 났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형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숨어 숨어 어디 숨어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형잡짜 잘못했어 잠깐만 잘 야, 와 웃지마 와. 잡만 잘못됐어 잘못됐어 잡못됐어 내가 잡못됐어 키가 두 개다 그렇다면 여기 키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방 하나에 키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키가 두 개를 아, 미리 습득을 한 다음에 가야 되겠군요 내려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내려가자! 뭔가 도어즈랑좀 다른 느낌이죠? 로블록스랑은자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 숨겨놨겠죠 그렇죠?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번째 방자 호텔 문을 열고요 여기 숨겨져 있네요 부스터 잔뜩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자, 334번째 방. 오, 여기 방좀 처음 들어오는데요. 도서관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종한번 쳐주고. <웃음> 자, 자, 자.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거벙이, 코한번 파주고. 오, 오, 오, 오. 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 잠깐만, 여기 올라가면은, 괴물한테 안 당할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안 당할 것 같은데? 괴물 없나? 나타나봐. 올라가볼게 도서관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어, 어, 어! 자, 자. 올라가볼까요? 숨을까요? 아, 들어갈게요. 아, 얘는 왠지 위로 올라올 것 같아서. 오케이, 사라졌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빨리 가볼게요. 빨리 가볼게요. 자자자자자 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특별한 바이란 게 느껴집니다 오, 화살표가 더 무섭게 느껴지고요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떨어져 What? 뭐죠? 이 끝인가요? 자 여러분 어, 도어즈 마크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게임 모드 3로 한번 훑, 훑어볼게요 자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 맵이 오꽤정교하게잘 돼있네요 그죠아 근데 개조를 100번째까지 만들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도어즈 마크판 이 게임의 제 점수는요 별점 5점에 3.5 드리겠습니다 반 이상은 한다 아쉬운 거는 미완성 느낌이 난다 자 도어즈 마크판 고봉이가 잘 즐겨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판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